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어,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 전 총선에서 국민분들께서는 우리 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180석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못해왔던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민생과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과 민생을 마치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가 180석이라면 국민분들이 원하는 개혁과제와 함께 국민들이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동시에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잘 해결하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80석이라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또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과 민생을 모두 다,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꼭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면 은 어, 투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 개혁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선출에 꼭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